엄마 주세요. 엄마 줘봐. 아이고, 아이고, 귀여워. 엄마 줘야지, 어디로 들고 가? 거기에 빠라기 씨가 들었지? 어디가? 방에 들어갈 거야? 들어갈 거야? 얼른 갖고 와. 얼굴 귀여워, 얼굴 귀여워. 맞죠 엄마 주세요. 저게 몽몽이 소리 난다. 이거 아파트지가? 어 저기다. 있어 갖고 오세요. 엄마 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신났어, 아이고 신났어, <웃음> 아이고 신났어. 주세요, 엄마 또 던져볼게요. 슈우! 어, 아이고, 똑똑해! 똑똑해요 엄마가 그러면 저가운데다 넣을게 휴. 어디로 갔지? 아니 아니야 위에 아니야 태식아 집 밑에 있어 그래 그래 거기글로가아안 보여 그렇지 <웃음> 너무 질퍼됐어 <즐거웠어. 웃음> 아 그거 말고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라고 이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저기 밑에 있는 거 갖고 와 갖고 와 밑에 있는 거 이거 아니야 빨리 갔다 와 저쪽에 있어 저쪽에 어? 그거 아니라고 이거 아니야 저기 있어 저기 갖고 와봐 시기가 꼭 있어. 갖고 와 보세요. 그렇지. 그 밑에? 어, 어이구 어이구 거기 밑에 있지? 우리 똑똑이 거기 밑에 있지? 아, 아니야. 왜 갑자기 배란다네? 응? 엄마 주세요. 주세요. 오 표정 왜 그렇게 귀엽게 하고 있어? 어? <웃음> 뭐야? 표정 왜 그렇게 귀엽게 하고 있어? 아그 이뻐. 여기 어디 있어? 어우, 어디네? 그거 갖고 오란 소리였어 대시가 얼이고귀미미미미미미미미똑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어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 <웃음> <웃음>